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I lost four friends. You lost four? Yeah, yeah, I lost four friends. Yeah, from Iran. Here is a modern country. t h e s things shouldn't happen at a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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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옷을 막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막맨 밑에 있는 사람 막 힘으로 당겨봤는데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막한 분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제가 허벅지에 좀 머리를 받치고 싶어서 받쳐 대었는데 결국 그분도 신경질로 돌아가셨고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깝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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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충격도 없고, 자리 아예 같이 묶여있는 채로 뒤에 사람이 같이 또 넘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국민처럼 계속 사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뭐 빨리 도망치고, 뭐할 새도 없고.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며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 체중이 계속 쓰, 쏠, 쏠리고 제복할 밑변 늘리고그 음. 뒤에 사람은 계속 쌓이니까 저는 더 숨쉬기 힘들고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정신이 너무 아득하고 흥미해지는 걸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 사고 현장 사진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귀가 제일 거든요 아... 가게에 있던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그분이 저를 늦게 발견했다면저더 이상 손쓸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행이기도 하고 만살아나서데이이면도 근데 어떻게 했도 하고 쓰러져서 인파에 깔린 채 버틴 시간은 약 15분 그 후유증인지 사고 후 하루가 지났지만 다리가 성치 않습니다 이거는 헬기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헬기. 119에서 헬기로 이렇게 위에서 차곡차곡 들려주지 않는 이상 너무 다이 없겠다 싶었는데 119에 구조를 요청한 지몇분안 돼서 구조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겹겹이 깔린 사람들을 빼내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같은 장소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넘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끼여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 옆에서 아, 막 여자분들 하, 계속 소, 소리 지르고 막뭐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 틈으 뭐 신다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 꽤나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뭐 제가 뭘할 수가 없었어요 좀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가 봐 발도 이렇게 집고이 있었는데 거의 까치할 수준으로 있다가 앞에서 이렇게 해서 비니까 아예 다리 땅에서 떨떨 정도여가지고 그 그러니까 다리는 정말 무슨 파묶어오는 것처럼 그 정도 없고 상체랑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엄청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 여기서 만약에 다리 잘못 디기면 다리 부러지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인파에 몸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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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기는 한 방향이면 뒤로 맞아요. 빠지는데 맞아. 이건 아니 방향이 없는데 이거는 귀가 뭔가 같은 앞이고 옆이고 뭐 이러니까 귀가 어디야? 귀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이들 중에 두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경찰 분들이랑 소방대원분들 정리하고 계셨고 아래쪽에서는 건드리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걷어내는데 걷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껴있는 사람들이 다리 부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다 들어서 빼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서 나오시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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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합니다. 1995년 산풍백화점 붕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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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명단 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 아침에 내가 같이 밥 먹냐고 으 메시지 보는데 근데 약속 있다고 보냈는데 여기 간 거야. 친구의 실종 접수를 하고 나오는 한 청년. 그러면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사라서. 제 할로윈 간다고 연락하고 어저께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그렇게 연락도 했었거든요. 그뒤로는 연락 끊겼어요. 이제 밤부터. 일단 신고만 하고 지금 일단 나오신 거. 네.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다 하던가 아, r y down t h 뭐 어떻게 뭐 a t do you h a v 사람이 a 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What do y o 애태웠다고 합니다. My friends, she was dead. And 확인된 명단에서 이제 대조를 해 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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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있기 전이 골목길은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네, 예? 사이나기 2, 분2 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즐기는 로윈 축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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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종식되고 삼년 만에 모인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라는 인심 갖고 있을 거란 말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아구청 네, 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고을 거란 말이에요. 인인했으면은 어떻게 거 아니에요. 어? 경찰 인력을 동 안전, 그렇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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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주말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니까, 러 금요일 날. 네, 더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더 많았어요, 그 시간에. 10시. 아, 그러니까, 거기장난감아또 이제 밀면서 내려오니까 그 여파가 시청시청 되는서 시청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CCTV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어두운 골목이고, 다사상 골목인데, 당연히 CCTV가 많을 거예요. 그럼 체크를 했었어요, 저 그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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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돌출물들하고 사실 이런 돌출물들하고 많이 예,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보행하는데 더 걸림, 걸림돌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은 폭이 약 4미터, 길이 약 40미터, 경사도가 약 10도에 달하는 곳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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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어, 생각보다는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주의가 널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양방향 통행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어떤 뭐 선을 놓고 네 선을 하나, 하나 놓거나 뭐라도, 하면... 뭐라도 예, 하나도 안전이라도 했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안 생겼을 텐데 좌측 통행 우측 통행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서로 막 이렇게 가려다 보면 사실은 잘 이게 더 훨씬 더못 나가는 거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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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전 지역의 구조대원이 이태원으로 출동해 사상자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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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사이에, 어, 눈에 띄게 복부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점점 부풀어 올랐거든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대, 대부분 떡에 의해서 목에 걸려서 생기는 기도 막힘이나 아니면 고기 먹다 그렇거나 이런 거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상성 지식이라고 해서, 이 바깥에서 강한 힘으로 눌러주는 상황이 있으면은 질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4분만 머리로 피가 안 가고 심정지 대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1분 단위부터 10%씩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인파에서 그 구조자를 꺼내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해도 5분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현대 역사에서 앞사 사고라고 하면 뭐 이렇게 콘서트장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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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용산군은 행사가 열린 관광특구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공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지구촌 때는 길을 다 막았잖아요. 음. 녹사평영서부터 해멜턴 올때 삼거리까지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가 이제... 차 없이 도로로 나오니까 뒷골목이 그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번처럼 그런 효과가 나온 게 아니죠 차길를 막는 게 맞아요 반면 이번 헬로윈 축제 때용산구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헬로윈 축제가 특정한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상인들은 추측합니다. 할로윈 때 사람들이 렇게 많이 모이는데 네. 처럼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네. 청 쪽에서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뭐 네. 경찰청하고도 또 연결이 네. 돼서 또그또 또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네. 뭐 그렇게 다이 뭐 얘기를 용산구는 올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 관리, 소음 단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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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매뉴얼에 비춰보면 용산구가 이번 할로윈축제에서 취한 안전조치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런 압자사고 대비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은 이런 경우에 순차... 그 매뉴얼이 또... 있는 것도 네. 확인할게요. 네. 아, 매뉴얼에 대해서 아니 행사, 대해서 이건 행사가 없는데. 아닙니다. 주최측이 누군가요? 3년 만에 열려서 열렸다면 무슨 공간이, 무슨 시작시간이 있고 폐시간이 있나요? 아, 그러면 저, 주최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네. 문제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안전대비훈련 11개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등이 주최하는 축제로 명시되어 있어 헬로윈 축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안부 매뉴얼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도 행사장 순찰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네, 네. 통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 일이 아예... 아무 일이 아니면 없었어요. 네. 그냥 경찰이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기가에 몇명몇 네. 대가 그냥 서 있기만 했지 통지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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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세요라는 게 있던가 줄만 하나 있었어도 줄만 하나 있고 한쪽으로 다니는 이런 정도만 그러니까 이런 줄들이 있죠 여기 기둥 세우고 줄 이런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 그런 질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에 벌어진 시위를 막느라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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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이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순찰을 소홀히 하는 사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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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예, 안전 예방에 대해서 큰 실책이지 않았는가 외신도 한국 경찰과 당국이 보여준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외국의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존제이 형사사법대학 브라이언 히긴스 교수입니다. As this um, expected crowd grew in the words we expected the crowd was g so there was no one in charge that they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well, they couldn't do anything from that standpoint. in other words, just because there was no uh, organizing group um, doesn't mean that the police just throw up their hands and walk away. Um, they should have made efforts. 서울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입니다. 할로윈 축제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가. 보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 사자로 보내는, 들어봤습니다. 사산자들, 우리의 아들 딸과 같은 젊은 분들이 저희 캐빈에서 더욱 더 참담한 심정이고요. 서울시가 예방 대책 미리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 전 상황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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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요 신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할까요? 이태원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공권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